숙보입니다. 일본 난카이 트로프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1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시 47분에 일본 고치현 동부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도쿠시마 현과 고치현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이 되었고 와카야마 현이카가와현 그 다음에 에이메현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진도 3은 실내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고 보행자 중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최근 시조오카현과 미에현 남부, 와카야마현 남부, 도쿠시마현 남부와 동부 기수도, 그리고 고치현 서남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열도의 남단, 즉 필리핀 해판의 경계에 가까운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이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 판에 가라앉으면서 일어납니다. 오늘 12월 30일 금요일도 이 지진이 또 한번 발생한 이 도쿠시마는 최근 이 도쿠시마현 남부에서도 지난달 이 11월 20일 오전 2시 55분에도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번 달 12월 2일 오전 10시 37분에도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 12월 30일 오전 4시 28분에도 도쿠시마현 남부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난카이 트루프는 시조카연 이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 깊이 4,000m 해저 봉우리와 협곡 지대입니다. 수도지카 지진 즉 진원이 도쿄의 바로 밑에 있는 지진과 함께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진 위험지역입니다. 수도직하 지진이 이 도쿄를 강타해서 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난카이트로프 지진은 이 거대한 쓰나비로 인해서 태평양 연안 일본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대재앙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문제는 일본 열도를 횡단하는 판의 경계선이 천천히 어긋나 움직이는 슬로우 슬립으로 불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시코쿠를 횡단해 와카야마현, 미에현 그리고 현재는 아이치현 중부의 지하에서 슬로우 슬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 이독가이 도난가이, 난가이 이세 곳의 지진은 684년부터 꾸준한 간격으로 887년, 1096년, 1498년, 1707년, 그리고 1854년에 일어났으며 결국 150년에서 200년 간격으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주기로 봤을 때에 지금 당장 오늘 당장 12월 30일 금요일 당장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일본 최대의 위기생강인 것입니다.